합성 박성, 박성, 그렇지 박성하고 좋아 어어어어패야이 새끼야 룰을 바꿔야 되겠는데 너무지고 시작하고 싶은데 지금 쌓은 역 최초로 네. 조팝 조준도가 지금 처음으 들었거든요 자아주겠습니다나말아주겠습니다나 받아주겠습니다 야, 아니 들어와, 들어와. 지금 저는 지금 한번 이제 그 해보셨으니까 아, 내가 내 마음처럼 안되는구나 네. 내 시뮬레이션처럼 안되는구나 하는걸 느끼셨잖아요 네, 네, 이 다음 라운드 이라운드는한 판을 세번 해야 주, 조준호가 이기는 걸로 어...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으로 들어가세번 네, 아, 10초 걸렸잖아 <웃음> 10초 <웃음> <웃음> 응? 아니 근데 그렇게 끝나면 너무 네. 비참해져요 세 번을 날아가야 돼요두 아... 번으로 끊을게 네? 상대 배려 차원에서 두 번으로 <웃음> 세번 괜찮으신가요? 아 무조건입니다. 아세번 무조건 괜찮아아 이걸 받는다고요? 네.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리츠 주짓수는? 아네가 아름이 아, 이새끼야. <웃음> 유도의 자존심은 네가다 깎아먹었어 지금까지. 자그두 번째 라운드. 룰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유도 대 주짓수. 주짓수 대 유도의 경기. 자첫 번째 1라운드는 10초만에 유도 조준호의 한판승으로 끝이 났는데요 그 두번째 2라운드 아이오라디 아! 아이오라디 아! 좋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자, 또 잡히면 안돼 또 잡히면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하단 공격 태클 들어가 태클 들어간다 자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자 사나이들의 경기 오, 오 조준호 어 도복을 잡으려고 잡으려고 잡으려고 잡으려고 어 잡혔어 잡혔어 상관 잡혔어 자어어깨 어. 어. 걸치기 어깨 며치기를 하려고 들어갔다가 아 조준호 잡혔어요 잡히세요 잡혔어요, 잡혔세요잡혔세요 그렇죠 그렇죠 자 백으로 백으로 백으로 자 20초간 동작이 없으면 그쳐 서면 됩니다 자 심판 잘봐주셔야 돼요 자 조금만 더 버티면 자 조금 더 조금 더 버틴다면 자 어~ 넘기 넘기지 않으면은 자 5초 드릴게요 자 어어어 어어 아, 다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어아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 그렇죠, 어~ 방어가 굉장히 잘 들어갔습니다 예 네, 1분 같았는데 얼굴이, <웃음> <웃음> 얼굴이 하얘졌지만 <웃음> 예? 갔다 갔다 어. 지금 방금 전에 그러면 길 들어왔는데 겪어보니까 어때요? 상당하네요. 아 자그채 이어서 계속 들어갑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1분 남았어요. 스탑. 태클 공격 실패로 들어가요. 네자 다시 손목 잡고 그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자어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죽여, 잡아, 죽여. 그렇지, 그렇지. 꼬집어, 꼬집어. 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허벅다리가 또 다시 한번 제대로 흐려졌는데요 자 다시 이어갑니다 쌌오오야 다시 한번 허벅다리를 부르려다 어자 어, 그렇지 그렇지 이제는 이제는 안 통한다 허벅다리 이거 다시! 다시 이어갑니다. 자, 네, 들어갑니다들어갑들어들어갑들어들어갑들어들어갑들어어어어어어어 <웃음> 자, 한 판이라도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아, 들어갑니다. 두 번째, 두 번째 한 판이에요. 오, 제대로 걸렸어요. 제대로 걸렸어요. 제대로 걸렸어요. 제대로 걸렸어. 자, 여기서, 오, 이거를 풀어나가느냐, 못뭐 풀어나가느냐. 자, 감니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자, 심판의 재량으로 여기서는. 자, 나머지 10초 시간 드립니다. 아 조준호 역시 수비도 수비도 역시 하이클라스 자 그쵸 아와 2라운드 두번의 한판 두번의 한판으로 조준호의 승리는 아니고 세번 해야 되는데 <웃음> 예. 예? 이번 라운드는 비긴걸로 2라운드는 네, 네. 무승부로 <웃음> 어떠신가요? 아 이게 제가 20초 안에 안 하면은 일어나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아 압박 때문에 아, 힘을 쓰게 되네요 사실은 제 2인 거거든요 네. 왜냐면 호흡도도. 때릴 수도 있고 아. 목도 쫄를수 있는데 제가 힘을 써도 안 돼서 아, 들어갈 수가 없구나 예 네. 네, 조금 네. 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한 라운드 나왔잖아요 네. 바로 가드갈수 있게 해줄게요 대신에 나는 한, 한 판이에요 아, 그럼 네. 그냥 그냥 유도대 주짓수네 네. 아, 네. 그냥 진짜 주지수. 리얼로 유도 대 주짓수로 자 3라운드 경기 1분만 휴식하고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준비되나요 네. 자. 자 유도 대 주짓수 주짓수 대 유도 결국 3라운드까지 왔습니다. 과연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3라운드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래도 내가 일어나야 돼. 자 그렇지 그렇지. 한편 진영장. 자 박성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잡고 잡고 잡고 잡고. 잡고 잡고. 오호 어와 잡혔어요 잡혔어요 잡혔어요.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솔직한 담 선생님 하체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하체 계속합니다. 다. 아, 제발, 지금 차야돼 지금 내부로 부러진다 차. 자, 들어가, 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진행! 진행! 진행! 진행, 진행, 진행, 들어가, 들어가, 들어 탭, 탭, 탭, 가들어 들어가, 들어 들어가, 들어가, 들하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 자 제가 봤는데 씨비 발목을 잃어지는 지금 여기서 못한다고 경기를 속해를 못한다고 여기 하는 게 뭐가 있어 여기서 아! 제가 봤는데 어, 하치는 빼는 걸로 아니, 하치는 하치는 하다 하다 하다 제가 태클하면 너무 유리해서 왜냐면 조준 선수는 스탠딩해서 넘겨서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가드로 가면 되면 조준선수 이길 수가 없잖아요 버티기 밖에 그좀 룰이 조금 더공정화 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기하지 같은 어요 제가 분명히 계속 계속 중재를 요청하고 <웃음> <놓치고> 있는데 <웃음> <웃음> 거기 겠어요공을 그, 그, 원하는 사람이 다 주는 거. 아니, 제가 제가 당기는 종료 시키라고 발을었다고가보겠습 자, 레프. 어, 아, 하지 말고. 하자. <웃음> 3라운드에서 하체관절기 들어갔는데, 그때 데뷔를 하고 있었으면 하체관절기가 들어오기 전에 탭을 쳤을 텐데, 약간의 좀부상이왔거든요이 아... 경기는, 이 경기는 여기에서 중재를 하고 다시 나중에 재경기를 하는 걸로 가고, 그래도 오늘 여기에서 승패가 한 번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준호가 구치기에 들어가고. 우리 이발은 선수에게 구치기가 들어가고 그 구치기를 이스 케이프 한다고? 예 그럼 자리 잡아주시고 아 백에서? 백에서? <웃음> <에이. 에이. 웃음> 아 백에서? 아백에아백아백에야아야에서아 백에서? 아백세요아니에서아백이서아 백에서? 아 백에서? 아 백에서? 여기서아니이렇아 백에서? 아한에서아백아 백에서? 아 백에서? 공격의 유도 조준호, 수비의 주지수 2번은 과연 창과 방패 대결. 시작. 자 보고 있죠. 자 조준호 공격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어. 그렇죠. 오, 불려 나냐? 자 월드 클래스의 누르기.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불러 나냐 불러 나 불러 나 불러 어어어좀더좀좀더와 불러났어요 그렇죠 야아 나는 우와 어, 갔대요 지금 멘탈 붙잡아야 되는데 아니 이런 거는 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빠져 나오기 진짜 힘들어 요이 네. 정도로 빠져 나오는 클래스는 어느 정도인가요 유도에서 네 전 세계 상위 1% 없을 수도 있어 요 유도대. 아, 어, 유도대 주짓수 주짓수 대 유도의 경기 와 막상 해보니 스탠딩에 유리한 유도 그리고 어 그라운드로 갔을 때더 유리한 우리 주짓수 서로 서로에게 장단점이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악조건들을 다 이겨내고 멋진 경기를 펼쳐준 우리 조준호 또 이발음. 두 사람 모두의 승리. 조준호 선수랑 할수 있었다는 게 영광이고요. 일단 조금 처음에 좀 당황했어요. 자연스럽게 공격을 하면은 방어가 약해지잖아요. 그 타이밍을 또 귀신같이 또 와셔가지고 욕심 부리다가 넘어간 걸로 보입니다. 다음에는 더 준비해서 조준호 선수를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어차피 이건 워낙 유사 종목이어가지고 서로가 다 만족할 수는 없고. 근데 이 대결을 통해서 저는 이제 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내 제자들한테도 하는 얘기고 뭐주짓수 세미나가서도 하는 얘기인데 좀다 같이 해라 죠 얘들아 어? 뭐가 세다 뭐가 세다 하지 말고 어? 같이 가야 된다 내가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니들이 말하는 강함을 증명해야 되는데 한쪽만 파가지고 무슨 강함을 증명을 하냐 어? 두 개가 다 돼야 강함을 증명하는 거지 유도들주짓수는 같이 해라 제발 좀 이라고 하고 싶습니다